일단 산, 이게 해발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 이렇게 필드를 내려다 볼 수도 있어 제가 뭐 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필드 내려다보는게 되게 좋네요 multim <목소리도> 심 안녕하세요, 고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우리 성수기 들어가기 전에, 이른 연휴, 휴가를 왔어요, 가족들이랑. 오늘 제가 어디 왔냐면은, 홍천에 있는 세이지우드 블루 마운틴 시시인데, 아, 어, 거기, 이제 새로 오픈을 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저희가, 제가 예약한 곳은, 로얄 스위트 2 0 2호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예약한 곳은 거리가 와있죠 64평형이에요 우와 엄청 넓죠? 우리집보다 커요 공기청정기도 되어있고 거실 통요리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이런식으로 바로 앞에 인피니티풀이랑 골프장 쪽 전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조기가 음, 바로 실내 수영장이고 여기가 바로 인피니티풀인데 여기는 이따 나가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일단은 방이 밖에 외부 테라스도 상당히 넓어요 왜냐면은 건물 자체 통으로 쓰는 거라서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보면 구조를, 어, 여기가 저희가 작년에 설해연 갔을 때도 독채를 썼었는데 상당히 넓어요. 방이야. 방이 총 3개. 여기 싱글베드 하나에 방마다도 이제 TV가 다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화장실이 또 하나 있고, 샤워실, 그리고 여기 또 싱글베드가 하나 또 있어요 이쪽은 이제 외부를 보실 수 있는 쪽이고 여기도 tv가 하나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나가면 다시 나가면 결이 안녕 그리고 이쪽이 이제 메인 큰방 이쪽에 트윈베드랑 그리고 이쪽에 또 화장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골프장 쪽을 바라보면서 클럽 쪽을 보면서 뭐 역도 할수 있는 욕조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여기 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4평형 짜리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를 예약할까 여기를 예약할까 하다가 뭐 화장실만 하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해보고 업그레이드를 할까 해서 그쪽도 가봤는데 뭐큰 차이는 고 동선이 요쪽 로얄 스위트가 좋아요. 왜냐면 요...보시면 화장... 왜냐면 실내수영장이나 인티미티풀을 바로 앞에 나가시면은 저 입구로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84평형짜리는 저쪽으로 더 가야 돼요. 동선이 제일 멀어서 여기가 로얄스위트룸이 동선으로나 뭐 가장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방 어휴 어디로 나가 방 소개는 끝났고요. 자 이제 수영장을 가는 길이에요. 어, 저희가 묵, 오늘 묶는 건물이 바로 요 건물 그리고 그 앞을 나오면 바로 인피니티 풀이 있고요 가보면 짜잔 요렇게 인피니티 풀을 이용할 수 있지요 따란. 결이 재밌어요. 우와, 결인 이제 혼자 잘하네. 응? 발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모 이모 이모 있는 데까지 가봐, 결이. 오 <웃음> 결이 안 치세요. 네. 네. 감사 합니다. 이거 는 전복 미역국 정갈 안에 그리고 미국식 고 감사 합니다. to g t h e s e I'm n g to g e h o u t 한복이 듬뿍 늦고 맛있네 야오빠봐자 이제 조식 먹고 인피니티풀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도 어, 쉴수 있는 공간인데 약간 작은 카페 원래 바가 운영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맞은편에는 게임 팬티풀이 있고요.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원래 그릴이 있어요. 오, 주문도 받고 했다는데. 여기 밖으로 나가면 바로 필드가 보입니다 어떻게 여는거지? 네. 자, 호텔을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는 스파랑 피트니스가 있는데 스파는 뭐 아직 브랜드가 입점을 안해서 운영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은 다 되어있는데 간단히 한번 둘러볼게요 보시면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테라피 받을 수 있고 어제 밤에 수영하고 여기도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어오못 받은 게 아쉬워요. 이런식으로 야외 보면서 스파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는 2층이랑 실내 수영장도 2층에 되어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알지? 자, 지금 여기 2층은 실내 수영장, 그다음에 3층은 피트니스. 그러면, 아, 어제 실내 수영장도 가봤는데 음. 야외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아늑하고 필드가 내려다 보여서 좋더라고요. 나안나아제 혼자. <웃음> 자 이쪽으로 오면. 라커룸. 아, <웃음> 자, 가볼게요. 이쪽에 라커룸이 있고, 인피니티풀 이렇게 들어가면, 짜란 오늘은 여기서 놀 거예요. 여기가 실, 오, 실 <웃음> 실내 수영장이고, 여기가 아웃도어풀보다 좋은 게. 보시면 이렇게 필드가 그대로 내려다 보여. 요 아웃도어 풀이랑 외부에 이렇게 테라스도 되어 있고 정강은 전경이 이쪽이 훨씬 더 좋죠. 오늘은 여기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짜잔. 여기가 3층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인데 거의 이제 머신, 러닝 머신들이 있고요. 게도 필드를 바라보면서 모든 건물이 다 필드를 바라보면서 하실 수 있고 이쪽에 요가룸이래요. 여기는 요가룸, 요가룸을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또뭐 이렇게 인바디 검사를 할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풍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인피니티풀과 필드를 바라보면서 시설을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건물들이 다 필드 쪽을 바라보고 되어 있어서 그쪽을 이제 보면서 운동도 하고 쉬실 수도 있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안쪽으로 오면 짐들이 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아, 둘은 마음껏 놀아. 아, 여기서 쉬는 게 최고지.